응. 음. 맞아, 이렇게 잘했어. 이렇게 나오는데, 지금 얘네를, 32는, 그냥 B랑 C가 세고, 이렇게 되고, 그러은 88인데, 이 홀이, 그러될수가 이니까, 이렇게 나눠주면. 응! 음. 32대 44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러면, 얘는 또 나눠주면.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나는 문제를 너무 야팠다 야. A의 문제라고, 근데 어, B의 문제. 음, 음. <웃음> 잘했어. 어, 잘하네, 잘하네. 애들 여기 C에서 막히거든. 잘했어, 잘했어. 그런 식으로 풀면 돼. 하필이면 <웃음> 던져. 이렇게 가다가? 이렇게 왔잖아요? 응 음.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니까 음. 여기가 B가 과량인 거네요 응 음. 음. 그러면 반응 전 A의 몰수는 1몰.. 데 A가 어.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24였잖아요 처음에 신경 넣을 때까지 응 음.